안녕하세요 이지티비의 이지쌤입니다 유아교육기업 키드키즈와 함께 이번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만들게 될 콘텐츠는 바로 1편 때는 단축키라든지 기본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죠? 이번엔 파워포인트로 제작물 같은 것들을 만들 때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왜 도형이냐고 라 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명찰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네모, 동그라미, 세모 정말 많이 인쇄를 하시잖아요 앞으로 배우게 될 다양한 강의들이 거의 다 도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도형을 만드는 것을 더 친숙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네 일단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도형을 찾아봐야 되겠죠 상단에 삽입부로 가시면 여기에 도형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형을 가시면 아주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는데요 뭐 선도 있고 사각형 기본도형 블록 화살표 수식도형 순서도 별및 현수막 등 다양한 이시로 활용할 수 있는 도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사각형과 그고선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리게 되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직사각 정사각형이 아닌 다양한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도형을 그리고 싶을 때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싶다고 하시면 Shift키를 누른 채 그려주셔야지만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원도형도 Shift키를 누른 채 그려주셔야지만 원도형 정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크기를 내 마음껏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13.04cm라고 나와있죠? 지금 현재 여기 가로가 13.04cm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5 c m 그리고 5cm로 똑같이 이렇게 줄여줄게요. 그러면은 5cm 크기의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 도형을 그릴 때도 알려드릴게요. 이 선은 여기 그냥 선과 그리고 자유형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그냥 선을 그릴 때는 그냥 클릭만 하셔도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형 도형은 조금 달라요. 여기 오른쪽에 자유형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내가 원하는 모양 아무거나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는데요 이 겉으로 내가 마음대로 자유형 도형 그릴 수가 있게 되죠 자유형 도형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만드신 뒤에 도형서식 선없음 그리고 색상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형 도형도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자유형 도형을 정말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다른 도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형들 중에 하나가 사각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게 되면 도형 개체를 클릭했을 때 왼쪽 상단에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것을 이동시키면 어, 조금 더 완만해지기도 하고 더 둥글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후에 이것을 가지고 명찰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것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도형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지금 살짝 좀 어두운 파란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단색채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좋아하는 색상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색상이 많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변하긴 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눈에 띄게 이제는 안쪽에다가 점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을 그릴 때는 뭐 다른게 필요한게 아니라 또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도형을 복사할 건데요. 그전 시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개체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만 시켜도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됐죠? 그리고 이것을 원래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줄여 주셔야 되는데 그냥 줄이게 되면 막 모양이 흐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Shift 키를 누른 채 또는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줄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이번엔 채우기 없음 그리고 실선을 그려 주시는데요. 실선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주게 되면 오 뭔가 이렇게 중앙에 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은 점선이기 때문에 일단 너비를 조금만 더 넓혀 줄게요. 한 6PT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대시 종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시 종류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사각 점선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단 하단 뭔가 좀 되게 좁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금만 줄여줄게요 그리고 바깥쪽도 조금만 줄, 줄, 줄여주게 되면 어? 뭔가 도형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뭔가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해도 네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도 뭔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원 한번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또한번 왼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하게 되면 수평으로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대각선 쪽으로 해서 조금만 작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겹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해요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의 색상을 그대로 서식 복사 하겠습니다 도형 클릭한 채로 Ctrl Shift C를 누르신 뒤에 바깥쪽에 있는 큰 것을 누르고 Ctrl Shift V 그리고 다시 한번 안쪽에 있는 이 점선을 누른 채 Ctrl Shift C 그리고 Ctrl Shift V를 누르게 되면 오. 뭔가 예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색상을 마음껏 바꿔볼 건데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색상 아무거나 바꿔주셔도 됩니다 노란색도 괜찮겠네요 어, 너무 밝네요 주황색 괜찮네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점선을 좀더 두껍게 만들고 싶다고 라 생각하시면 그냥 너비를 그냥 넓혀주면 상관없습니다 너비를 CPT 정도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대시 종류도 좀더 두꺼운 이런 선으로 만들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임쇄를 하게 되면 안쪽에다가 글씨를 입력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 애, 아이들 얼굴을 그려넣기도 쉽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도형들을 활용해서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도형을 활용해서 피아노 건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 만들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 사각형 도형을 아래쪽으로 길게 하나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실선이 검정색이어야 합니다 꼭 실선 검정색 너비를 한 2.5포인트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색 채우기를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건반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이것을 오른쪽으로 쭉 복사를 해줄 건데 여기에 단축키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단축키냐면 바로 복제라고 하는 단축키인데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아래로 뭔가 이렇게 복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복제된 이 상자를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이동시켜 줄게요 딱 놓으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다시 한번더 누르게 되면 똑같은 간격으로 도형이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이제 건반을 그려줄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사각형 도형을 안쪽에 좀 네모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간에 네모 도형을 그렸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선 없음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D를 눌러서 오른쪽 아래로 똑같이 복제를 해준 뒤에 오른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Ctrl D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복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피아노 건반을 중간에 한몇 개가 없어야 되죠? 없고, 없애고, 없애고, 없애면 피아노 건반 하나가 뚝딱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별 도형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필요한 대로 뭐별 도형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교구로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 정말 많이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도형이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도형 이외에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뭐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뭐 모양도 바꾸니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은 제가 알려드린것 이상으로 복습을 해보시고 앞으로 또 다른 도형들을 만들 때 다른 디자인을 할때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쌤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